순품에 돛단듯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인기 브랜드 아파트 분양 현장에도 미분양 물량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25일 건설업계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 청약을 한동양건설산업의 대구 안심파라곤 프레스티지는 1에서 3순위 청약에서 전체 분양가구 수 759가구의 91%인 696가구가 집주인을 찾지 못했고 최근까지 진행한 무순위 청약,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선착순 접수에서도 200명가량만 신청해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 하라군 프레스티지보다 한달 앞서 분양한 대구 안심뉴타운호반서및 이스텔라도 정식 청약에서 315가구 모집에 214가구가 미분양됐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대구 중구의 청라일스자의 경우 지난해 5월 부적격 당첨자 등의 당첨 취소 물량인 두 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경쟁률이 2 1823대 1이었 또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53가구로 최근 1년 중 가장 적다. 그랬던 대구에서 다시 미분양이 늘어나는 현상은 건설업계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다. 모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200% 분양을 너무 자신한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올려잡았고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것위라고 설명했다. 대구 안심파라곤 프레스티지와 호반서및 이스텔라의 분양가는 전용 84평방미터가 4억 7천만에서 4억 9천만원대 최고가 기준 다 안심유타운과 인접한 각산태형 대시양 2009년 입주해 같은 면적 최근 실거래가가 3억 4천백만원임을 고려할 때 주변 시세를 크게 웃도는 분양가다 또 다른 건설회사 관계자는 가격도 위치도 따지지 않고 청약에 나섰던 묻지마 청약 분위기의 변화가 온건 사실이지만 청약 대기 수요가 워낙 많아 청약 순풍이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대구가 미분양의 무덤이란 오명을 쓴 2007에서 2009년 폭락기 초기와 비슷하다고 분석한다 우선 신규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많다는 점이 비슷하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대구에서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총 28,213가구 1 8개 단지에 일반 분양 물량이 나왔거나 나올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인 2 3 7 6 2 가구 49개 단지 보다 18%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절반에 달하는 1만 4,317가구, 27개 단지에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분양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는 2019에서 2020년 호환기 때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입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 부담이 큰 상황이다. 대구에서는 올 하반기에 6천여 가구가 분양하고 내년에는 1만 7,793가구, 2023년에는 2만 5,725가구가 각각 입주한다. 2008-2009년 당시 대구에서는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에서조차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 범어위브더제니스, 수성모테캐슬, 범어에스케이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파트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6월 1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의 20%포인트. 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는 셈이다. 모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예정된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워낙 많다으면서 주택수요자라면 신중하게 옥석을 가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달라가던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계약, 계약 취소분이 잇따르면서 무순위 청약, 죽죽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죽죽에서까지 계약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나온다. 결국 수요 공급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대구 지역에 최근 몇년 동안 쏟아진 분양 물량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한다. 28일 매일 경제신문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무순위 청약을 받은 전국아파트단지 18곳 중 11곳이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역 SDI 프라임은 80가구 중 95%에 달하는 76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동대구역 엘크로 에비뉴원 148가구도 무순위 청약을 받았는데 전체 가구수 191가구의 77.5%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처음부터 일반 분양에서 청약이 미달돼 미분양 물량이 생기면 진행한다. 심지어 무순위 청약에서까지 미달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동국 이시아 펠리스는 세계 주택형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ABC 중두개에서만 물량이 소진됐다. 역시 동구에 위치한 대구 안심파라곤 프레스티지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696가구 중 524가구 미분양이 발생했다. 대구 안심뉴타운 B3블록 호반서및 이스텔라도 무순위 청약에서 6개의 주택형 중두곳이 미달됐다. 일반 분양에서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다. 2019년 18.1대 1 2020년 21.6대 1이던 1순위 경쟁률은 올해 1에서 4월 6.3대 1까지 떨어졌다. 지난달에는 대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세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나왔다. 최근 대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차가워진 것은 공급폭탄이 원인으로 꼽힌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총 3만 777가구에 달했고 올해에는 그보다 많은 3 525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2018에서 2019년에도 대구에서 매년 3만 가구 이상이 분양됐다. 4년간 12만 가구가 쏟아지는 것은 같은 기간 서울 분양 물량과 맞먹는다. 입주 예정 물량도 엄청나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선 아파트 1만 6,816 가구가 입주한다. 2022년에는 1만 9,338 가구, 2023년에는 무려 3만 513 가구가 있 입... 입주가 예정되었습니다. 감소세를 이어오던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5배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1 5,798가구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달 1 5,270가구 대비 3.5%, 528가구 증가한 것이다.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전달 153가구에서 897가구로 한달새 744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의 아파트 분양이 몰렸으나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19년 7월 6 2741가구에서 올해 3월 1 5270가구까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소폭 반전했다.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력이 높아져 미분양이 꾸준히 소화되고 있었으나 지난달에는 이 같은 흐름이 일단 막힌 것이다. 지난달이 변곡점이 될수 있을지는 향후 수개월간의 동향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물량은 지역별로 수도권은 1,589가구로 전달 1,520가구에 비해 0.5%, 지방은 1 4,209가구로 전달 1 3,750가구 대비 3.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 후 미분양은 9,440가구로 전달 9,965가구 대비 5.3% 525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신세 가구에서 86가구로 33가구 증가했다.